2020년 7월 8일 흉가 여행 2탄 스타터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파로미 바로 오,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. 잠깐만. 무슨 소리야? 뭐뭐 누구 있나? 사람 사나? 잠깐만. 사람 사나? 누구 있어요? 여기 사람삽니까 여기 사람 있어요? 누구 있습니까? 누구 있어요? 누구에요? 누구, 누구세요? 사람인데 귀신 다 나와. 사람인데 귀신 다 나와. 다... 어? 누구예요? 어? 어? 아! 누누구 어? 어? 실례하겠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아... 아... 와, 존나 크다. 와. 뭐야? 와. 우. 와. 와. 미쳤어. 여긴 레전드 안 나올 수가 없다. 와, 짐이 다. 다이... 우와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사람이죠? 사람이죠? 안 쪼니까 나오세요 안 쪼니까 나와 이제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아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구만 야, 안 나온다고요? 내가 확인해줄게요. 어? 오케이. 내가 확인해줄게요. 어 있어요. 어디 어요 에? 네? 아, 나 진짜 미쳐버린네 진짜. 아, 나 잠깐 미쳐버린네 진짜. 이게 사람 이거 백필 사람인데 이거. 여기 오늘 온 여기 장소는 일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한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. 예, 그냥 아무 사연도 없어요. 그냥 왔어요. 예, 근처에 무당집 있다라는 거, 그 정도. 예, 그게 답니다. 예, 자, 이제 이제 그만합시다. 아, 어... 자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좀 이제 진득하게 들어볼 테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자나갔지라우 나가시 위험하니까 예 오케이 예 여러분들 이 코리아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면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귀신 기운이 느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잡귀입니다 그냥 그냥 어디 지나가는 길가에 어디 신호등에 있는 길 옆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, 흔한 잡길 뿐인데, 전 아까 전에 그거는 그냥 사람에 따라 볼 수가 없어요, 지금. 귀신 기운, 난 귀신을 보랐지. 사람을 보러 온게 아니야. 에? 귀신을 보랐지.